어머 자기 되게 예쁘졌다 다이어트에? 아니 다이어트보다 더 확실한 거 뭔데? 먹는 거? 바르는 거? 아니 입는 거 그저 입고 따뜻한 물속에서 편안히 딱 10분이면 강도 높은 운동을 한 것처럼 땀이 쭉쭉 다이어트한 것처럼 아름답게 변신력을 하면 쭉쭉 온몸에서 비오듯 부르는 땀딱 10분만 흘려도 땀의 양이 이만큼! 정말 대단하죠? 와, 진짜 많이 나왔네? 이번엔 몸의 변화를 살펴볼까요? 평소 몸무게 49.1kg 어머, 웬일이야! 진짜 달라졌어요! 모공을 열어 몸속 깊숙한 곳부터 쫙쫙! 거울만 봐도 알수 있는 피부 변화까지! 원정에선 10.1% 방사! 음이온 216cc 방출! 발명의 명칭 서포리코사이드를 함유하는 체중감소 또는 체지방감소용 조성물 함유 반신욕할 때 짐질방에서 사우나에서 이제 이보만 주십시오 물에 들어가는 순간 몸에 착 밀착 수압에 의한 압착으로 전신을 기분 좋게 압박하면서 착 달라붙는 바로 그 느낌 반신욕할 때좀 지루하잖아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딱 10분만 해도 이렇게 땀이 비워듯하니까 너무 좋아요. 청소할 때, 설거지할 때, TV 볼 때, 잠할 때. 소재 특허, 제조공법 특허, 국제기관 SGS에서 중금속 불검출 확인. 공인기관에서 항균, 원적외선, 의미온 확인. 각종 특허와 기술력으로 인정받은 사우나 슈트. 아프다, 피곤하다, 운동은 해야 되는데. 흠뻑 땀을 흘리고 싶은데 헬스클럽은 끊어놓고 가지도 않고 방법이 없을까? 자,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일본 열풍의 주인공 일본 여성들의 다이어트 비책 집에서 간단하게 아무 때나 편하게 음악을 들으면서 단 10분 만에 땀을 쫙 흘릴 수 있는 반심욕을 하면 쭉쭉 온몸에서 비오듯 흐르는 땀딱 10분만 흘려도 땀의 양이 이만큼 정말 대단하죠? 살펴볼까요? 보기에도 날씬한 이지영씨 평소 몸무게 49.3kg 배우가 직업인 송지훈씨 평소 몸무게 68.1kg 이두 사람이 10분 동안 반신욕을 했습니다 과연 몸무게에 변화가 있을까요? 49.3kg이던 이지영씨는 1.4kg이 준 47.9kg 와 신기하다 진짜 줄었네 저도 자주자주해서 모델처럼 예뻐져야겠어요 68.1kg이던 송지훈씨도 무려 1.7kg이 줄어 66.4kg 편안히 쓰는데도땅이 질질 흐르네요 모공을 열어 몸속 깊숙한 곳부터 쫙쫙 거만 봐도 알수 있는 피부 변화까지 원적에선 10.1% 방사 음이온 2 1 6 c c 방출 달명의 명칭 서퍼리코사이드를 함유하는 체중 감소 또는 체지방 감소용 조성물 함유 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 사우나, 찜질방에서도 변형이 없습니다 늘어나거나 찢어지지 않아 튼튼하게 오래오래 운동할 시간이 부족한 김은희씨 목욕탕갈때한 번씩 사우나 슈트 몸도 가볍고 피부도 참 좋아지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으로 고민하는 48세 윤태진씨 집에서 하루 10분 이렇게 쉽게 땀도 빼고 몸도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 살이 걱정되기 시작할 때 이게 딱입니다 운동을 해도 찜질방에서도 잘 땀이 나지 않는 김지숙 주부님땀과 노폐물을 개운하게 그저 입고 따뜻한 물속에서 편안히 딱 10분이면 강도 높은 운동을 한 것처럼 땀이 쭉쭉 다이어트한 것처럼 아름답게 몸관리가 필요하다면 물에 들어가는 순간 몸에 착 밀착 수압에 의한 압착으로 전신을 기분 좋게 압박하면서 착 달라붙는 바로 그 느낌!